서서 갈겠지? 래서갈 때는 내우선이 그게 아니라 중심이야 할때고 그대로 해봐요 관계대 동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 자, 두 번째 동사 여기에 아, 플레이스트가 동사니까 없다 그럼 끝까지 묶어준다 이속에서 뭘 결정해라 주격, 목적격, 소유격 결정하면 되는 거고 선행사는 어차피 뭐예요? 얘죠 선행사는 어디서 찾는다? 선행사는 어디서 찾는다? 헐나 혼자 떠들었던 거지. 선행사는 주절동사 뒤에서 찾는다. 주동사 뒤에서 찾는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동사 뒤에서 찾는다. 그 앞에 주동사는 뭐죠? d o 이 t 가 주동사니까 네. 뒤에 커피숍 밖에 없죠? 네. 맞네요 선행사죠. 제일 먼거한 방법은 그냥 모든 걸다 무시해버리고 선행사 데리고 들어와보는 거야. 들어와. 어, 들어와보니까 뭐야? 어, 주어있죠? 그 다음에 동사는 또 수동태죠? 그러니까 목적 안 되죠? 이건 다부사죠 들어갈 때가 어딨냐고. 얘가 들어오면. 얘는 죽격 아니면 목적격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못 쓰이는데. 주어짜리, 안 돼. 목적어짜리, 안 돼. 수육교이 자, 그럼 수육격의 특징은 뭐니? 명사가 나온다. 예기 명사가 나온다. 나중에 다 집어넣어봐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거. 네, 이거. 집어넣어봐. 나 커피숍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 그 커피숍, 커피숍에 학자들이 뭐 있어? 바로 너무, 너무, 너무 가까이, 어떻게 있어? 놓여져 있어. 됐네. 네. 그치? 알겠어, 이거? 응. 이걸 뭐라고 해요? 소유격 관계. 관리. 소유격 관계는 특징은 잠깐만. 소유격 반대 후주는 후주는 반드시 반드시 뒤에 뭐가? 뒷받침. 명사가 없다. 반드시 명사가 없다. 이걸 놓치면 안 돼. 내 수입된 방이야.